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노즈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즈 매뉴얼은 뒷바퀴를 든 채로 노즈 쪽 힐로만 가는 트릭을 말합니다. 노즈 매뉴얼을 잘하게 되면 나중에 노즈 그라인드 할때 진짜 편해요. 자, 노즈 매뉴얼은 많은 분들이 이걸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연습 방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고 박스에서 노즈 매뉴얼 아웃하는 방법 이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연습하는 방법이랑 발자세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스케이트보드가 이 트럭의 백사이드 프론트 사이드로 하는 이 움직임 이거랑 이 앞뒤 움직임 때문에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트럭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그러고 트럭의 움직임이 최소화되면 이 앞뒤 움직임은 정말로 그냥 중심 잡는 겁니다. 연습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그냥 매뉴얼 할 때도 설명을 드렸던 건데 몸이 중심 잡는 발에 일자로 딱서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자세고 가장 정확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쪽 발, 노즈 쪽 발에 몸이 일자로 딱서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습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데크를 이용하는 거예요. 보드 위에 서는데 발은 노즈 노즐 끝에 두지 않고 노즐보다 조금 안쪽에 놓고 뒷발은 뒷발 하드웨어에 놓습니다 자 그리고 시선은 약간 앞쪽을 봅니다 진행 방향 쪽 여기서 최대한 버텨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데 해보시면 이 앞쪽 다리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플랭크랑 발목 운동 많이 하시고 이 다리로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줘야 돼요 버티는 힘 그게 생겨야 매뉴얼을 잘할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봄이 있으면 좋아요 이 봄에 손을 잡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을 잡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요 또 감을 잡는 데도 좋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그래서 버티고 잡고 예.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주행하면서 노즈베뉴얼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말했던 두 가지 방법을 하다가 해도 좋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걸 연습해도 좋아요 이세 가지 방법을 다 같이 연습하면 되는데 노즈 메뉴얼할때이 방법들이 다 도움이 되고요. 이 방법들은 다 그냥 메뉴얼을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그냥 메뉴얼 연습할 때도 활용해 보세요. 노즈 메뉴얼이 어느 정도 되면 펌박스나 레치 이런 데 노즈 메뉴얼 하면서 올라가는 걸 많이 하실 텐데요. 올라가서 버티는 것도 문제지만 버티다가 여기 착지하는 게 문제거든요. 착지하는 거. 착지를 어떻게 하냐면 끝에서 가다가 이 노즈 매뉴얼 상태로 갑니다 가다가 여기서 노즈를 이게 발이에요 발로 살짝 밀어줘야 돼요 그냥 밀어주면 당연히 떨어지는데 밀어주면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밀리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고 착지 뒷바퀴를 들어주면서 다운하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보드를 살짝 밀어주면서 점프한다는 느낌입니다 그게 되면 은 노즈베뉴얼을 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영상 보시고 잘 안되거나 궁금한게 있다 또는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